구경 왔어. 야, 남준이 온 같은데. 형아안갔어형 반가웠어. 이거 사는 거다아아 여기 너무 가. 좋다. 여기 너무 좋다. 잘 어, 어, 여기 아, 너무 잘잘 좋다. 좋다. 여기 냄새가 냄새도 좋고 느낌도 좋고 나 여기 와서 아, 살래. 너무 좋아요. 영화렇게 올라. 요 오늘 오늘 영화를 좀 많이 보고 문화생활을 좀더 할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생활 좋아요 되게 브링거솔 보면서 브 브링거 보면서 아, 네. 영화관에 되게 오랜만에 갔었는데 2 0 2 0년에좀 문화생활을 좀더 많이 보려고 야 빨리 도와서 보내버려라 아이 <웃음> 그래, 진짜 <웃음> 아, 진짜. <웃음> <고맙다>. <웃음> <됐다>. <웃음> 하,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그개 겁내기가 있네. 나다 가만히만 있으면 돼. <웃음> <웃음> <있는> <웃음> <그럼> 제가 도와게요 <태웠 shower> <웃음>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돼. <웃음> 안 거야. <웃음> Happy birthday, my f r i n d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 a r a y d a o h a o p y o i r o h a y i t t h d b i t h a y i r r 아 너무 더워 형 너무 아, 진짜 우리 잡고 가지 러왔다 아우 너무 에이, 더워 잡고 가는 짓이에요 형님 아우 아, 너무 더워 내가 네, 태용 아, 네. 놀랄 네. 것 뻔히 아는데야 네. 그래 야난 좋았어 어제랑 오늘. 아, 아, 자, 여러분, 우리 아, 아, 아직... 아, 아직...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아, 해야 아, 해야 아! 진짜? 아이친구들 나를 위해를 거짓는 걸스이스하니깐오진짜자 중으로까지 갔다 왔어요 중로가 아, 오케이. Okay. 너무 고맙다, yeah. 진짜. 야, 진짜. 고맙다, 너무 고맙다. 감사다 진짜. 진짜. 응. 진짜. 너무 고맙다. 고맙다. 응.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